저는 치킨을 못 먹어요. 그래서 작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한번 먹어봐. <웃음> 왜? 무지킨. <웃음> 다른 강아지들은 환장해서 먹는다는데 너무해. 치 먹을래? <웃음> 공놀이 할래 치킨 먹을래? 음. 뭐야? <웃음> 공놀이 할래 치킨 먹을래? 어떤거 할거야? 치킨 먹을거야? 어떤거 할거야? 고! 자, 자, 자 먹어요 짜짜. <웃음> 어, 치킨은? 어, 왜 안먹어? 저는 <웃음> 치킨보다 공을 더 좋아하나봐요 뭐 그러면 이 말린 치킨 먹을래? 생닭 먹을래? 아, 난 생닭 어쩔 수 없이 구워서 줘야 될것 같네요 물론 뼈는 말고 아니 생닭을 먹어야지 너가 뼈가 좋아진대 It's mom.